제대로 타시네요 우리. 이쪽에 근데 날벌레가 너무 많아 하아이 거 어떻게 여기야 이쪽에 틀이 있어서 그런가 저쪽 그냥 물가 쪽으로 가버릴까요 그냥 바로 붙어버리면. 네, 고체 흘려라. 음. 자, 예, 여기다가 숯을 음. 넣으시면은, 숯으로 음. 고기를 구워야 또 맛있잖아요. 그러죠. 그래, 그래. 네. <웃음> <멋있어. 웃음> 숯은 역시 토치지. 밑에서 그냥 많이. 된장. 쌈장이 아니고, 된장 갖고 가서. 집에 있는 된장. 음. 된장 맛있죠. 네. 리얼이지. 쌈장이나 된장이나 아따, 되는 좋은 거 사실만. 사운드 좋아. 응. 이게 안 타서 좋아요. 이게, 음, 이게.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어안 붙어요, 얘가. 음.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거든요. 음, 음. 잘있네요 생각보다. 음, 음. 숯이 밑에 붙었어, 요 이제. 음. 엄청 뜨거워요. 소금 안 나는 거 봐. 없네. 버릴 것도 없네. 세상에. 아이고. 맛있게 입는다. 맛있게 어 아이고, 된장 맛있다집 네. 된장. 얼마나 따라드릴까? 절반 정도만. 절반. 아, 딱 아, 깔다구리. 네. 아이고. 깔다구리네, 깔다 아이고, 아유 좋다. 으쌰. 아유 좋다. 아, 이거 다 익었을 것 같아. 자, 오 파네. 우리가 지금 이 정도는 좀 먹어줘야지. 너무 안 먹어도지. 아. 하 음~! 음~! 맛있다. 음~! 음~! 음~! 조금네 음. 음~! 된장 맛있네요. 껐어 써. 하 이건 안찍을 수가 없네 막 수각을 어하려 네, 이 기름에 이 응. 지글지글 거리는 이거를 안찍을 수가 없지 찍고 싶어 찍어 나는 찍고어찍어 어. 그냥 찌 아이고 그냥 먹음직스럽게도 찍히네 예. 크레모아가 원래 굉장히 세요 이게 소리만으로도 부탁을 이대님 오랜만에 영상에 출연하시네. <웃음> 이대님 항상 고정적으로 출연하셨는데 얼이 아, 어, 없었어요. 어, <웃음> 고정적으로 출연하셨는데 요근래 근래, 근래 음. 너무 바쁜 와중 네. 어, 출연을 못하셨어. 네. 어.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어요 오늘 피처링 하는 거야 피처링. 잘잘 <웃음> 어. 생긴... 어. 수제 소스. <웃음> 어, 수제 소스. <웃음> 자, 이드님이 저도 한통 줬어요. 저, 저, 연료, 연료. 아, 네. <웃음> 그그 알콜 연료. 예. 이드님이 저도 한통 선물로 줬어요. 네. 펠릿을 젖은, 젖어버리게 에이. 하는 거죠. 예. <웃음> 우리 화끈하게 그냥, 응? 어? 펠릿이 젖어요. <웃음> 바로 붙지, 뭐. 스은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멋있네. 리스하박가끼야지 지금 해야 가기 많이 들었다. 초여릿고그러갈나아시